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에서 악당 주에라 덕분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바로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입니다. 주에라와 남유진이 워낙 못된 쓰레기들이라 상대적으로 가려져서 눈에 덜 띄고 있지만 차영란도 정겨울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던 더러운 쓰레기 악당입니다. 정겨울의 복수의 대상에서 결코 제외되면 안 되는 인물이지요. 현재 정겨울은 주에라와 남유진에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차영란에 대한 복수가 빠질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에요. 하지만 차영란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고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겨울이 차영란에게 내리는 천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차영란이 큰 고통을 받고 죄를 뉘우치게 될까요? 현재 정겨울은 주에라에게 자신이 당했던 수법을 그대로 돌려주며 시원한 복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겨울은 차영란에게 당했던 대로 그대로 아니 몇배는 더큰 고통을 안겨줄 텐데요. 차영란이 생각지도 못했던 크나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먼저 이 작품에서 중요한 복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영란이 주에라를 며느리로 들이려는 것이었는데요. 차영란은 정겨울에게 항상 돈이 없는 집에서 시집을 왔다고 구박했었죠. 그냥 정겨울이 싫은 것일 수도 있는데 며느리의 집안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던 차영란입니다. 그런 차영란이 주에라가 어디 대학교를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집안인지도 모르는데 아들 남유진과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는 건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주에라와 차영란이 그동안 서로 잘 통했던 건두 악당이 과거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차영란도 숨기고 싶은 추악한 과거가 있었는데요. 차영란도 주에라처럼 술집 여자였던 것이죠. 그녀는 술집에서 일하다가 남현석을 만났고 갑자기 아이를 가지게 되었 는데요. 그 후에 남현석이 남만중에게 차영 란을 좋은 집안의 여자인척 거짓말 을 해서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현석이 놓친 것이 있었 죠. 남유진은 남현석의 아이가 아니 었던 것입니다. 이름 모를 술집 손님의 씨앗 이 었던 것이죠. 차영 란만이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현석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들 남유진은 yj그룹의 후계자라고 자신감에 차 있을 것이에요. 그녀에게는 어두운 과거는 이미 잊혀진 지 오래고 이미 본인은 재벌집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집안에 정겨울이 며느리로 들어온 것에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했죠. 이런 차영란에게 최고의 복수는 그녀의 어두운 과거를 다시 알려주어 너는 재벌집 사람이 아닌 그냥 술집여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아들 남유진이 남만중의 유산을 단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겨울은 어떻게 차영란의 과거를 알게 될까요? 현재 서태양은 과거 장미였던 주에라를 찾기 위해 많은 술집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기에 술집 관련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을 것입니다. 술집 사장님들 연락처도 많이 알고 있고요. 서태양은 현재 오세린의 모습을 한 정겨울과 같이 살고 있지요. 정겨울은 서태양이 그동안 열심히 모아왔던 자료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주애라의 과거를 알게 됩니다. 오세연의 죽음에 대해서도 더욱 파보게 되는데 이때 오세연도 남겨놓았던 주애라에 대한 자료까지 보게 됩니다. 정겨울은 서태양과 오세연의 자료를 토대로 술집들을 돌아다니며 주애라의 행적을 쫓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술집에서 낡은 사진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는 아주 익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을 보게 된 것이죠. 드디어 차영란도 제대로 벌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이때 서태양과 남유진의 yj그룹 후기 싸움이 본격화되는 시기였고 현재 회장인 남현석의 힘을 앞세워 남유진 쪽이 서태양 쪽을 몰아세우며 승기를 거의 확정지을 때였는데요. 정겨울이 남유진의 진짜 아빠를 데리고 나타나서 남현석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게 되었죠. 남현석은 남유진과 친자확인 검사를 하게 되고 남유진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현석은 바로 남유진과 차영란을 내쫓아 버리죠. yj그룹의 후계를 받는다는 생각에 기뻐하던 남유진과 차영란은 졸지에 거짓 신세로 전락하며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특히 남유진은 감옥까지 가게 되죠. 차영란은 정겨울의 집안과 출신에 대한 구박과 빈정거림으로 본인은 몇배가 되는 고통으로 돌려받게 되는 통쾌한 결말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차영란은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생각해보셨나요?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영란과 남유진이 바로 코앞에서 그룹 포개 자리를 놓치고 집안에서 쫓겨나는 시원한 결말을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